사주팔자는 생년월일시 네개의 기둥과 여덟 글자를 나타냅니다. 사주팔자는 생년월일시 전체를 봐야 하며 일주로만 간명하는 관법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일주로는 참고하는 자료이며 절대적인 이론이 아닙니다. 다음의 내용은 일주론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며 60갑자 포태법을 활용한 육갑포태인종법입니다. 참고하고 재미로 보십시오. 각자남을축여각 갑자 남명과 을축여명은 일간으로 보게되면 여명이 아군을 얻는 형태이며 유리할 수 있으나 여명이 양보하고 희생을 해야되며 남명을 케어하고 들바라지 해야되는 구조입니다. 각자 남명은 을축여명을 만나게되면 금전 손실 발생할 수 있으나 든든한 아군을 얻는 형국이 됩니다. 을축일주 여명은 의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 친구사 등 직업군과 인연이 많으나 남자복이 크지는 않으며 결혼을 할 때는 궁합을 꼭 보고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